학교에 왔어요 많이 변한 건 없네 <웃음> 제가 있었었을 때도 이렇게 건물이 갑자기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추억의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외대생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추억의 맛집을 가고 있어요 <웃음>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2010년에 입학을 해서 7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2017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졸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뭐야? 이 건물은 라떼는 없었는데? <웃음> 아침의 식당 할머니 보쌈 오뚜기 부대찌개 <웃음> 여기는 외대생이면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어즈네 식당도 진짜 많이 갔었는데 어? 가격 올랐네 라떼는 5,000원이었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장찌개랑 고쌈 밑반찬 얼마 만이야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쌈, 고쌈 김치가 진짜 맛있는 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어 응? <웃음> 음 외대 앞에 오니까 이 글로벌 홀이라는 게 생겼대요. 뭐 하는 데예요 <웃음> 외대생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. <웃음> 드디어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대가 이제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커피숍에 가고 있어요 저는 경영대라서 여기는 인문과학관이라 여기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커피 마시러 맨날 이쪽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 마시러 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커피 DNA가 저 재학할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주 갔었어요. <웃음> 와 진짜 오랜만이다. 한 4, 5년 만인 것 같아. 발리나라떼. 뭐 스무. 발리나라떼. 팟. 팟. 팟콜드. 만스. 예, 만3천0 0 원. 아내 졸업을 넘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많이 떨리고요 <웃음> 유튜브를 통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강연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떨리기도 떨려요 <웃음> 솔직히 지금 약간 만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괜히 한다 그랬나?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, 아무튼 이렇게. 어쨌든 다 준비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후배님들을 만나서. 제 For me, I'm fine. Pretend. Keeping up when you started Maybe it's all for me 저도 2010년도에, 2012년도에 많이 왔던데 도란도란도 입학했을 때부터 진짜 많이 왔던 곳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 본관 본관이 생겼구나 추억의 설의 갈매기다 미쳤다 설의 갈매기 아, 도란도란이 이렇게 본점이 생겼구나. 와. <웃음> <웃음> 어, 서로 누구야? 나는 저여자왜나쳐다 봐. 뭐고 깔나 너 그랬지. <웃음> 어, <못 입고. 웃음> 언니가. 언니가 만져가고는 <빨리> 거야. 그지 <웃음> 여기 <웃음> 사람 많지. 여기 되게 유명한 데야. 여 <웃음> 좋다. 언니 감동 받았어. 언니 너무 감동이다. 어 언니가 이렇게 깔아주는 날이 오다니. 이게 언니가 2010년도에 여기 입학했잖아. 근데 그때도 이게 있었어. 근데 아직도 있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<웃음> 여기 진짜 오랜만. 나먹기왔아 외대 가 처음이야. 아 진짜? 맛있겠다. 미쳤다. 언니의 그 소울 푸드? 뭔가 대학교 때 맨날 먹던 음식. 어떡했지? 미쳤다리. 맛있다. 음. 언나가면 좋아 여자친구가 없어? 구지 누구랑 없지 모르겠는데, 맨날 느껴져. 근